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3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이번 주도 이 별난카페가 로또를 샀어요. 어, 필출 삼수클럽에 올린 고정 한수를 이 별난카페도 똑같이 구입했다는 어,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샀습니다. 뒤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어, 1013의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토요일날 어, 1012회 복귀 방송을 했고요월화 어, 수요일은 어, 토요일날 미리 말씀드린대로 어, 제가 로또 분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가족 병간호를 하느라고 아, 자료를 분석도 못했고 또 올려드리지도 못했어요. 아, 목요일날은 관심 3개 그룹을 올렸고요. 아, 금요일날은 네이수 중 아, 2개 그룹을 올렸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목요일에 올린 관심 그룹은 3개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서 1개 그룹만 추라고 2개 그룹이 전멸 했습니다. 어, 이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이제 나올 시기가 이제 이미 어, 이제 충분히 꽉 찼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금요일날은 어, 네수중한수두개 어, 그룹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 7, 22, 37, 43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원본은 주출에 그, 올리는 대분류, 이번 주는 어, 제가 자료를 못 올렸습니다만 은그 어, 대분류 중에서 3그룹을, 3그룹에서 을그룹추출을 했어요. 어, 했는데 여기서는 어, 22가 나왔습니다. 원본에서도 22 하나만 나왔어요. 또내수중한수두 네 번째는요. 두 번째 그룹은 23, 29, 30, 31을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고 이 원본은 그 대분류 중두 번째 그룹 이 그룹의 이중복, 삼중복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원본에서는 32가 보너스 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뽑은 내수는 전멸입니다. 자 여기까지로 유튜브 방송 복귀는 마치고요. 지난주는 아주 그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가정사가 있어서 자료 분석을 충분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더 좀 꼼꼼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출 3수 크롭 복귀입니다. 어, 라이님께서 또세수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라이님이 올려주신 자료는 이렇습니다. 25, 34, 40세수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4가 나왔습니다. 어, 라이님은 항상 월요일날 올려주셔서 어, 이거 어, 시청하시는 어, 분들께서 어, 충분히 본인 자리하고 확인 대조해 보실 수 있어서 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일찍 올려주시니까 어, 검토하기가 좋죠. 다음은. 어, 헌터, 제 자료 죠 제가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어, 자료 분석을 충분히 하지를 못해서 지금 다소 헷갈림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정한 수를 25로 올렸다가 아, 이거를 다시 변경을 했어요. 아, 여기 25가, 25가 강력한 제2조건에 걸려가지고, 걸린 자료가 있어가지고, 바로 어, 변경하려고, 변경하기 위해서, 어, 여기 사용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어, 했습니다. 어, 여기, 어, 원본에서는 분명히 이건 필출 자료인데, 한 개에서 두 개는, 어, 일반적으로 나오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25를 저는 여기서 유력하게 봤는데, 어, 25, 이제 이걸 올려놓고, 어, 자료 분석을 이제 뒤늦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요 강력한 제의 조건에 걸린 자료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변경하고 취소한 겁니다. 음, 이 회기분석 자료는 필출 삼수클럽에 매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건 거의 전멸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멸이, 전멸하는 경우가 아,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 그,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분석하는 회기분석은요. 아, 여기서는 어, 32가 나왔죠. 32가 보너스볼로 나왔습니다. 색깔이 파란색으로 칠해졌는데 빨간색으로 칠해졌네요 어, 그래서 어, 이거를 취소하고 어, 다시 이제 올려드렸는데 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고정한 수를 어, 두 개를 올렸어요. 이렇게 어, 추가로 올린 거는 어, 토요일 날 어, 올리면서 어, 혹시 그 아직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한게만 해보세요 하고 이거 이 올려드린 거예요. 어, 처음에는 어, 고정한 수6을 올렸는데. 어, 필출 삼수를 6, 17, 28을 뽑았어요. 어, 여기 어, 685 주기가 현재 8연멸이고 1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인 어, 나머지가 6이 되는 어, 그룹이 어, 6연멸 중이라서 이두 개의 그룹이 모두 필출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요 중복수에서 뽑았는데 이 자체가 원본 자체가 다 전멸을 해서. 685 주기는 9연멸로 넘어갔고요. 11로 나누었을때 6이 남는 수는 7연멸이 되고 있어연멸로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이 주기 분석은 대개 5연멸이 한계인데 가끔 9연멸, 10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네요. 어, 이제 구현별이라서 이제 다음주는 이제 출할 거라고 봐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고정한 수 추가한 거는 이제 21을 올려드리는데, 여기 21, 23, 29, 요세수 중에 한 수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어, 요거, 여기서 21을 뽑았습니다. 그랬니아여기서는 어, 어, 21이 출을 했습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번주는, 어, 이 별난카페가 자료 분석을 충분히 하지 못했음을 못해서, 그래서, 지 다소, 막, 개인적으로,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정한 수를 수정하고 막 하는. 원래는 그 별난카페는 자료를, 일반적으로 자료를 올리면 거의 수정을 안 하는데, 수정을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는데, 이번주는, 우리 그 시청자, 시청하신 분들께 피해를 드릴까봐 상당히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밖에 분석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많은 자료를 보려고 어, 꽤나 노력을 했음을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하튼 어, 그래도 최선을 다 하려고 는 해봤어요. 그래도 자료를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 분석을 못하고 몇개 자료만 본 거예요. 어, 별난카페도 그래서 로또는, 어, 샀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6번하고 21번,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어, 이 아래 써는, 써는 대로, 어, 이 별난카페가 올린 6, 21을 똑같이 가져갔음을 확인만 시켜드리고, 어, 사실은 뭐, 나머지는, 어, 이 별난카페도 그냥, 감으로 찍었습니다. 감으로.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어뭐 어, 결과도 당연히 부실하겠죠. 6번과 21은 이렇게 또같이 가져갔습니다. 어, 이상으로 이번 주 루트 분석 어,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어, 1014회는 어,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